안녕하세요 기주부입니다 오늘은 상한우유 활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에 보통 우유를 먹어야지 하면서도 하루 이틀 지난 우유가 가끔 생기게 되더라고요 버리기는 정말 아깝고 또 막상 먹기는 조금 찝찝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활용하는 방법 오늘은 알아볼게요 상한우유는 보통 이렇게 물에 부었을 때 하얗게 뿌옇게 번지는 그렇게 되면 상한구고요. 그냥 밑에 조용히 가라앉는 거 그거는 상한우유가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뿌옇게 가라앉는 건 정말 드시면 안 되는 우유고요. 이런 우유를 가지고 오늘은 활용해볼게요. 생각보다 쓰임새가 너무 많은데요. 제가 그중에서 좀 좋았던 거 그리고 활용하기 좀 쉬운 것만 좀 모아봤거든요. 바로 첫 번째는 화분의 물주기예요. 화분에 영양제를 따로 쓰시기도 하지만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팩으로 많이 먹거든요 우유팩을 씻을 때도 저는 가끔 물을 주는데요 1테1 우유랑 물을 1대1로 섞어서 영양제 주듯이 물을 주면 은 영양분이 공급돼서 화분이 정말 잘 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넓은 잎 같은 경우에도 먼지가 정말 많이 쌓이잖아요 이럴 때 우유랑 물이랑 일대로 섞은 거를 뿌려서 닦아내주시면 광택도 생기고 더 푸릇푸릇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들어요 너무 집이 환해지는 느낌이 싱그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한 번씩 닦아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상한 우유보다는 좀 2-3일 우유를 사용하는 게 훨씬 냄새가 덜 나서 좋더라고요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우유를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로 냉장고 탈취하는 건데요 냉장고도 각종 잡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장류들을좀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맨 밑에다가 뚜껑이 없는 그런 그릇 아니면 컵 같은 거에 우유를 붓고 두시면 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냉장고에 모든 효과를 준다기보다 그 칸칸마다 막아져 있기 때문에 칸칸마다 두시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냄새가 나는 곳에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칸칸이 두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컵에 따라 하는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 안에서 그냥 종이 팩만 열거나 뚜껑을 열어서 두시면 이것도 냉장고 탈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우유의 지방산이 음식 냄새를 잡아주면서 냉장고 탈취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귀찮으시거나 버리기, 버리기는 버리 아까운 이런 우유 꼭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이거를 리금수로 광택을 내는 건데요. 우유를 그릇에 붓고 1분 정도만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린 우유에 기금속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1분 정도 돌린 후에 귀걸이나 금 귀걸이나 악세사리를 류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시면 정말 반짝반짝해져서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악세사리는 반짝한 게더 기분 좋잖아요 이럴 때 반짝반짝하게 우유에 다 넣어만 두시면 반짝반짝해지니까요 먹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솔, 솔이나 솔 이런 걸로 닦지 않았는데도 정말 반짝반짝해졌죠? 우유가 가끔 한통막 이렇게 남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막상 먹어야지 했는데, 이렇게 우유 양이 많거나 하시는 분들은 프라이팬에 부어서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도 너무 편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엔 또 인덕션을 쓰다 보니까 인덕션 프라이팬이 조금 다른 애들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수명을 조금 길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우유를 붓고 3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우유의 지방이 프라이팬에 코팅이 되면서 수명을 연장해 준다고 해요. 우유에 부어서 프라이팬 수명 연장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택제로 사용하는 건데요. 되게 은은한 향이 나기 때문에 기본 남편이 이제 구두약 같은 거를 사용해서 닦기는 하는데 모광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은은한 광이 필요한 가죽제품 벨트부터 신발, 그 다음에 가구들 그런게 다 은은하게 광이 나는게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가끔 남편 구두를 닦아주는데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은은한 광이 나면서 되게 신기 부담스럽지 않게 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에 살짝 붙여서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우유라는게 조금 냄새가 역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우유보다는 2-3일 정도 이런 우유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바로 앉아야 되는 쇼파 그리고 이런 바로 신고 가야 되는 부두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많이 상한 우유는 피하시고 조금 2~3일 정도 된 우유로 해서 닦아내주시면 은은한 광이 나서 정말 좋게 기분 좋게 신으실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볼펜 얼룩 지우인데요. 네, 이렇게 흰 티셔츠에 볼펜이 생겼다면. 상한 우유를 칫솔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볼펜 자국이 없어지는데요. 시간은 생각보다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우유가 상하면서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볼펜 자국을 말끔히 지어준다고 하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유 상한 우유 활용법 알아봤는데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지부였습니다.